안녕하십니까 1월 20일자 해외선물 미국옵션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투자 덤물 김억수입니다 그럼 해외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증시는 모두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미증시는 견조한 고용지표 발표로 인해 연준의 긴축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며 하락출발했는데요 이와 더불어 서비스 물가가 견조한 모습을 보여 인플레이션 장기화 가능성이 부각되며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전인 블러드 여는 총재에 이어 수장 콜린스 여는 총재도 높은 금리 인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는데요 연인 연준위원들의 매파적 발언에 시장엔 상승 동력을 잃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알파벳과 메타는 광고시장의 매출 상승과 고정비용 감소로 긍정적 실적 예상에 2% 이상 상승을 보였네요 원유는 중국의 경제 재개에 따른 수요 증가와 러시아의 공급 감소로 상승했습니다 소비자와 생산자 물가지수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서비스 물가와 고용지표는 견고한 모습에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시장은 더 혼란스러운 상황을 보여주고 있네요. 다음은 유진선물 고객들의 매스매도 포지션 동향을 통해 나스닥 장세를 분석해볼까요? 나스닥 매스매도 포지션 동향은 HTS 화면번호 402로 트레이딩 커뮤니티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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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 포인트까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마지막으로 금일 발표될 펀더멘털 이슈에 관하여 당사에 상장된 50개의 미국 주식 옵션과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월 20일 금일 주요 경제 발표 발표는 한국 시간으로 이길 오전 00시에 12월 기존 주택 판매 발표가 있습니다. 이전치는 409만 채이며 예측치는 이전치보다 소폭 하락한 396만 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